<웃음> 안녕하세요 논장입니다 <웃음> 진짜 시끄럽게 해요 <웃음>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애들이 작업하고 있는데 저는 또 촬영하고 있습니다 <웃음> 저보고 딴데 가서 찍으라네요 자 오늘 제가 촬영하는 이유는 저희 집 메뉴 메뉴가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 오픈했을 때 들어간 메뉴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메뉴들은 다 있는데 그 중간중간 메뉴들이 계속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자 메뉴를 처음부터 딱 정해놓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장사를 하다보면 저희 컨셉에 맞아야 되고 가격대도 또 맞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만큼 자신 있게 내놔야 되는데 자신 없는 메뉴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제가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돈가스 메뉴가 또 없어졌죠 그 이유가 있는데 저희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돈가스 전문점을 하는데 돈가스가 맛없대요 제가 봐도 너무 맛이 없었어요 뭔가 맞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다가 계속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가 결국에는 돈가스보다는 탕수육이 우리 컨셉이 더 맞다 그리고 탕수육으로 바꾸되 탕수육을 웬만한 탕수육집보다 더 맛있게 해라 해서 지금 만들어내서 바꿨습니다 탕수육 판매가 엄청 많이 돼요 또한 가지 여기 또 바뀔 게 있어요 코다리조림 이게 제가 먹을 때는 엄청 맛있어요 제가 먹었을 때는 야 이거 진짜 맛있게 만들었다 우리 이거 대박이다 했는데 저희 컨셉이 안 맞아요 저희가 연령대가 낮아요 지금 오시는 손님들이 물론 연령대에 있으신 분들도 많이 오시지만 분위기 자체가 제가 이제 연령대를 낮춰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다리 조림은 덜 찾게 되더라고요 고추장찌개는 엄청 나가요 근데 코다리 조림은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어야 되나 제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코다리 조림도 뺄 겁니다 뺄 거고 다른 메뉴로 대체를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컨셉을 맞추고 메뉴도 정확하게 비율을 맞춰줘야 되고 그 컨셉에 맞는 메뉴를 다시 한번 다 짰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는 장사를 하다 보면 계속 메뉴가 바뀌어요 그래서 처음 장사하시는 분들은 메뉴판을 제작을 하세요 제작을 하는데 거의 다 바꿔요 제작한 거 그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하다 보면 은 마음에 안 드는 메뉴가 있을 수 있고 또 바뀌는 메뉴가 아니면 가격 책정이 잘못된 메뉴 이런 식으 계속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할때 메뉴판 제작해서 하는 거는 굉장히 불필요합니다. 뭐 이제 저희가 프랜차이즈를 받았다 쳐도 프랜차이즈에서도 메뉴, 메뉴가 계속 바뀌잖아요. 바꿔서 다시 또 신메뉴로 또 넣고 빼고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메뉴판은 제작해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뺐다 넣다 할수 있게끔 처음부터 저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 빼버리면 되고 빼서 다른걸로 교체하고 메뉴가 잡힐 때까지 그 완벽하게 어느정도 잡혔을 때 그때 메뉴판을 제작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저희도 머리를 좀 흘려본 게 항상 장사를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를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 시행착오를 겪어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미리 대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또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초반에 메뉴판을 제작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뉴 하나하나 또 해산물이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새우 같은 부분에서 저희가 바로 구우니까 머리 부분에서 육즙이 계속 나와요 수분이 그러니까 연기도 많이 나고 수분이 나오니까 숯도 꺼지게 되고 하다못해 오픈했을 때그 새우 비린내가 엄청 났었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새우 머리를 아예 차라리 잘라라 잘라서 애초에 한번 튀겨서 손님이 시켰을 때는 몸통은 쌤으로 나가되 새우 머리 부분은 바싹하게 튀겨서 버터로 한번 둘러라 그렇게 다시 구우니까 육즙도 안 빠지고 비린내도 안 나고 연기도 안 나고 거기다가 숯도 보존이 되고 하나의 예입니다 그런 식으로 메뉴를 계속 잡아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저도 새우를 하루에 구워서 판매해보지 않았으니까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습니다 다른 메뉴에서도 손질했을 때 해산물이다 보니까 수분기가 있어요 그걸 어느 정도 수분을 다 빼줘야 돼요 처음에는 저희가 몰랐기 때문에 바로 구웠을 때는 그 수분이 계속 떨어지니까 수이 금방 꺼져요 그런 시행착오들 하면서 메뉴를 계속 돌려도 보고 메뉴를 다르게 또 요리도 해보고 가격도 맞춰봐야 되고 조정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메뉴 가격 메뉴를 처음에 했을 때 메뉴판은 어떻게 하라?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 안티 피디가 어제 생일이라서 술을 한잔 제가 먹였더니 술 먹고 나한테 이제 꼬장을 피더라고요 막 덤비더라고요 나이씨! 이제 편집하기 싫어! 이러면서 덤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그만 더 그랬더니 아침에 삐져가지고 <웃음> 뭐 물어볼 거 없어? 그 원래 기존에 있던 음. 뭐 이제 바뀐 메뉴들 있지만 추가된 메뉴들도 있잖아요. 아 추가된 메뉴들. 자, 9,900원에 이제 우리가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화로 불에 구워 먹을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까 추가된 메뉴들이 또 생겼어요. 여기 보면은 왕오다리 그리고 구이삼총사 모둠야채구이, 또 이색 떡볶이. 이런 식으로 추가 메뉴가 계속 생기고 기존에 있던 거는 뭐가 빠졌지? 하도 많이 바꾸다 보니까 계속 빠지고 넣고 빠지고 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까먹네요 저도 여기 이제 어 단품 메뉴 중에서는 튀김 한 냄비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 요거는 어차피 빼고 다른 게또 들어갈 겁니다 음 계속 바꿔 갈 겁니다 계속 체크를 하고 할 거고 그리고 처음에는 치즈를 넣으려고 했는데 이색 떡구이를 저희가 치즈 들어가 있는 걸 한번 구워봤어요 구워봤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저도 맛있더라고 그래서 급하게 또 메뉴에 추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저희는 계속 바꿀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좋은 메뉴가 있으면 또 집어넣을 거고 하다보면 또아 이거는 아니다 싶은 메뉴가 또 지금 면뺄 거고 어, 계속해서 바꿔나갈 겁니다. 유림 상향 하시면서 제일 음. 까다로운 메뉴가 어떤 건지 아 제일 까다로운 메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시뻘낙지라고 낙지구인데 저희 시그네트 메뉴로 제가 만들려고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썼어요 저희 유림상의 대표하면 은 시뻘낙지 할수 있게끔 만들려고 제가 양념이나 아니면 맵기, 당도 이런 걸 엄청 신경 썼어요 하다 보니까 계속 놓치는 부분이 또 생기더라고요 낙지가 어느 날은 또 컸다가 어느 날은 또 작다가 그러면 낙지 버무려 놓는, 절여 놓는 시간 그 시간 타임들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이 시행착오를 겪고 탄생한 게 시뻘낙지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굉장히 매운 걸 좋아하는데 아예 아싸리 맵게 하려니까 쉽지가 않더라고 생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절여 놓는 것도 너무 많이 절여도 문제가 되고 너무 적게 절여도 맛이 안 나고 그런 거를 계속 찾아 나가고 사소한 부분을 체크해서 그걸 좁히려고 굉장히 애쓰다보니까 신경이 엄청 많이 갔던 메뉴 중에 하나가 저희 시발락지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유림상에 하면서 두 달째 딱 하고 있어요 원래는 한 6개월 정도 저희가 메뉴를 계속 잡아요 근데 두달 정도는 하면서 나름대로 메뉴가 이제는 어느 정도는 잡힌것 같아요 근데 이 메뉴 잡기가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메뉴판 제작을 안 하는 이유가 제가 메뉴판 제작을 아예 처음부터 안 해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용이 없어요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장사하시는, 오픈하시는 분들은 메뉴판을 제작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오늘 유림상의 메뉴에 대해서 왜 바뀌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